약귀를 쓰기 전에도 머리가 아팠어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MRI도 찍고 뭐 별거 다, 뭐 별거 다 검사했는데 뭐 괜찮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원인은, 머리가 아플까요? 그러면 수면 검사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이제 무흡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수면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아프시네요 라고 해서 약기 천방을 하신 거죠 음. 약기 천방을 해서 뭐 힘들지만 어쨌든 막 답답하지만 내가 머리가 안 아픈다면 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마다 음. 머리가 아프냐 음. 그래서 그거 일념으로 했는데 그래도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 도주한테 도대체 내가 양압기 쓰면 머리가 안 아프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<웃음>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렇게된거라 어. <웃음> 그래서 또 찾아 그러니까 찾아 찾아. 찾아 이제 오해를 못 밝혀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양압기를 보시겠다, 음.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 해서 알아보고, 또 지금 같은 유튜브를 보시고, 음. 청풍수장이 좀 믿을만한 것 같아 라고 음. 찾아오신 분이고. 그렇지. 이거를 당신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저도 사실은 자신은 없어요. 하지만 양압기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이 있답니다. 이게 음, 음. 뭐냐면 공기를 뱉어, 뱉어내니까, 음, 음. 불어오니까 그걸 음. 못 뱉어낸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생각해보면 음. 호흡이거든요. 음. 그렇죠. 뱉어내고 들어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호흡이구나. 공기를 뱉어내지 못하면 음. 공기를 뱉어낸다는 것은 내 안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리시려고 아, 음. 하는 건데 못 뱉어내면 이산화탄소가 내몸 안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은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는 게 뇌잖아요.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니까 음. 다행히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다행이에요. 일산화탄소면 이제 갔잖아요, 연산화탄소로. 음. 음. 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현상, 일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도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소 부족으로 어, 두통이 생길 수 있다. 음. 하여튼 우리 사장님은 수술하고 양학기만 얘기 나오면 밥. <웃음> 을 그래서 공기를 잘배어낼수 있어야 되는데 <웃음> 연세가 되셔서 그걸 못배어내는 거라. 음. 그래요? 그래서 음. 이제 한번 음. 해보자. 음. 자, 눌러야 됩니다. 어디? 여기!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. 눌라 눌라 눌라. 잘한다.